야발. 만업사일. 6랩 카시. 이거 근데 카시 공쓸때이 스킬 잘 쓰면은 쉽게 피할 수 있거든? <웃음> 이렇해요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어 근데 도방갔어야 되나? 아 방패 갈걸 바보 이거 카시 그 침착 밖에 없어서 만화 모자란 데 미적관 도방갔어야 되는데 주변에 견제 좀 많이 당하겠네 요즘 핫한 정복자 카시 근데 탑에 정복자 들고 온 애들 다 클레드로 할만한게 이 클레드는 자체 q 에 엄청난 취감이 있잖아? 그래서 클레드가 2티어 까지는 유지하고 있는거예요 사실 못들어가요 이거 면상 확인 못하거든요 부시를 됐죠? 아파 하지 말걸 손해 많이 봤다 이거 라인도 많이 야였네방팩 가져왔어야 돼 내가 볼때 이거 피 관리 너무 안 된다 근데 얘 자꾸 이 스킬 잘못 쓰는 거 같은데? 미녀에다가 마나가 점나 떨어져 아이고. 이게 게임이야! 허상한데. 가볍지금 들어가야지. 아. 개선 넘다, 이거. 탈? 타면 탈까요? 웃긴 오지, 탈락. 와 이거 칼킹 어디 당하겠다 아 아파 아파해 어떻게 죽어? 안 맞았지? 안 맞았네 야발 마나 없다 얘 이런걸로 놀라면 어떡해요 형들 느리는 일이잖아 뭐하는데 그거 잘트여야돼 죽는다? 그래도 애도 라인 많아서 더하기엔 좀 그럴거야 창타카이팅 가만해 머지게 뽑아줬다 형들 어? 만족스러운데 좀 그래도 기세 한번 가져왔다 우리 바텀 지금 개 터지고 있거든요 양치야 5분에 19 저걸 이제 날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루시안, 루시안 자이라서, 진짜, 정글 없으면은, 숨이 숨이 들줄 알았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어, 다이브 각도 보였는데, 이 다이브 쳐도 죽겠는데, 저거? 에이. 하지 맙시다. 정글이 안 보여요, 정, 정글이. 용렙 카시 이거 근데 카시 공쓸때 이스키 e 잘 쓰면은 쉽게 피할 수 있거든. 이렇게요. 제발. 깔끔해. 반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반테 공 쓰고 용렙 갖고 오는 거야. 반테가 육렙 나왔어 와 이거 닌자신발 가야되나? 이거 좀 큰일난데요? 상대 탑은 AP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AD야 또 c c 기도 별로 없어 이런데 헤르메스 가야돼? 와 진짜 좀 억울한데 이건 라인도 깔끔하게 만들어놨죠 여긴가? 여긴가? 좋아요 한미야 한번 쳐주고 핑어 한번 살짝 위치 확인해주고 아베 어설프게 정복자 들고 오다 죽는거야 그냥 어설픈걸로 어이 형 아이씨 렉사이 판테오 궁까지 판테오공도 보고 있었고 렉사이도 보고 있어가지고 방금은 절대 하면 안 됐어요 피곤 안 지우네 애들 라인 다 탔죠 아이 마주 보지 마 아, 까비. QPS는 잡았는데. 아픈겨. 끝에서 까요 Q 한번더날아올것 같은데. 만 없다. 몇다인가공쓸 타이밍에 Q를 썼네? 공쓸줄 알고, 공을 쓸줄 알고 알았는데. <웃음> 봐요. 탑에 판테온 올것 같은데? 나이스가 아닌 것 같죠 빠져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이러면 탑 계속 밀어야죠 판테온이 타볼까봐 그냥 먼저 차한 베블라 했던건데 안잡아도 될것 같아요 어! 얘 던졌다! 아니 살았나? 이러다 카시 졌겠다고? 탑카시 했으면 접어야지 이거는 용, 용납할 수 없지 이거는 인정? 솔직히 탑에 저런 거 들고 온다는 거 자체가 난 오늘 라인점만 할 거예요 이런 거잖아 아 그런 마인드로 탑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 마텀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연 차에 보여요? 66개, 113개 야 근데 이 게임을 미드 탑 캐리 해버리네 미드 탑 정글 상체 캐리 던지는데? 이정을다 아, 네, 털죠? 딱 멘탈 나간 건데. 이렇게 라인전 인식 끝나면은 이거 먼저 가도 되거든요? 죽었다, 이거. 그냥 켤수 있을까, 이걸? 플래시 한 단이 누르면. 어 다시 가요. <웃음> 아니. 아 진짜 이 예능가 없으시네 이 형님 내가 한번 캔슬 해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움직이시네. 플래시를 빨리 썼어야 되는데 좀 아꼈어. 저게 그리고 카시가 탑카시 할때 난입을 안 들면 안 돼요. 난입을 무조건 들어야 돼 탑카시는. 이게 누가 있는지 뭐아 모르... 이거 진동검지 있으면 걸렸겠다. 도망가죠. 움직였으면 안 됐는데. 되니까 이는렉 사이가 없겠다. 가라, 그냥 잡기도 미안하다. 탑을파 했습니다. 뭐라 는지 볼까? 한번대기엽네 <끼리> 아, 너무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아, 죽었다. 어 아파 야 근데 이거 정복자 진짜 잘 찬다 그지어 벌써 스택 이렇게 잘차 말도 안돼 한번 이거 카시 공을 뒤로 피해볼게요 어림도 없네요 잘못했어 내가 푼 오래 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공을피하겠네요 뒤로 아아아 아아아 까비 어 잠깐만 이거 조금 살짝 위험한데? 얘들아 얘들아 뭔가 이상해 이 느낌 나 뭔지 알아 이거 우리 던지고 게임 질판이야 딱 봐도 그래도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야안질것 같은데 뭔 짓을 해도 안질것 같은데 판테온 그냥 사람이 아닌데 지금 지금 구랩이라서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뭔 짓을 해도 안질것 같아 야 이거 앨리스가 살고 왜 판테온이 죽으면 <웃음> 빤테온 울겠다 진짜 바론 바로 나오바로 먹고 전령 나오면 전령 먹고 용나오용 먹고 하면 끝날것 같아 어이없게 장로스트에 당하는거 아니면 비벼질 여지가 없다 쫄릴건 없어 요야 야, 괜히 달려줬나 아까 판테온 죽일걸 그지 아 궁판단 좋았다 난 뇌하긴 했거든 야 8평 너가 먹어라 나이스 나이스 산태호 공 썼다 다 틀렸으면 살았을라나? 구도가 이상하긴 해 진짜 구도가 진짜 이상하긴 해 근데 그래도 질 수가 없다 이건 그래도 이긴 해 <웃음> 라이즈 쫄쫄 어? 코치 아 없어 아, 우리 미들 짱태보 니까 와우, 이거 왔네? 내가 올라 뽑힐 때 이제부터 움는 거예요? 애플 없 죠? 빨리 추천해야. 내가 숨어 먹고 튀는 짓을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천해 주시다. 플레이잡기야 일로와봐 여기서 또이면 어쩔건데 두더지 잡긴가? 이게 자이라의 루시안이 스피드 나오면 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면 뭐. 질 수가 없다 이겁니아이 새끼 두더지잡기 자꾸 끝내자 이제. 무시한 끝까지 보는 거 나쁘지 않아